Oh God,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기획을 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. 엄청나게 했더니 다른 분들도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방법일 수도 있어요 준비물은 마스크, 마위, 텀블러 위에 있는 그 어쩌고저쩌고 고무 첫 번째 마스크를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텀블러 머시기에 맞게 크기를 잘라줍니다 크기에 맞게 구멍을 뚫은 뒤에 텀블러 머시기 고무마개를 장착해 줍니다 정말 간단하게도 이게 끝입니다 빨대에 들어가는 마스크 완성! 마스크 유통기한이 다 지났으면 고무만 또 재사용해도 되는 거니까 마스크는 쓸 때까지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마스크를 많이 버리다 보면은 동물들한테 피해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끝을 꼭 잘라가지고 버리는 것 실천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나가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쓰고 돌아다니기에는 현재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.5 아쉬운대로 바깥 분위기를 내며 최대한 촬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즘을 떠난 여정. 어서 오세요. 주부은 여기서 도와드릴게요. 녹차. 붉은 녹차. 그.. 녹차. 녹차. 녹차. 형 엄마가 9일3일날 오래. 응? 미 우와. 나한 개만. 그럼 반 개만. 알겠어. 여기. Thank y o 박 여긴 박 누가 봐도 박 지나가는 삼자 지나가는 비둘기 생지가 봐도 여긴 박 바뀌니까 마스크 써야지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노매나 노매나 과자 먹어볼까 음 머리가 안 돌려 머리 안 돌려 영상 끝났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재밌게 봤다면